originally from korea. well, it's the best we could do in the i t y 로또 아야 <목소리도> 브리트스나 탤런트 여기 계신 분들 은 아시죠? 제가 처음을 로드시어 나가서 어, 준준교스까지 갔잖아요. 그랬던 사연이 있는데 이것도 인생 극장에서 얘기했지만 안 보신 분이 더많으실 테니까. 며칠면서 여기서 이제 제가 친한 홍콩 조직에 지역 보스가 하나 있었어요. 지역 보스. 회식에 갔다가 노래를 한번 하게 됐어요. 조은필 노래를. 그랬더니 그 조은필 노래, 그 거기에 총 보스가 깡패 두목이지. 깡패 두목. 그렇다고 이렇게 날라리처럼 놀진 않아요. 애들은. 그런데 그 중국 그 홍콩 보스가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제 그 회식 자리에서 이그 보스가 너무 좋아해갖고 팁을 300번을 주는 거야. 그때는 50만원이 넘어요. 조은필로래 자기가 너무 좋아한다고 모딩긴척 받았죠 제가 힘들 때니까 그랬더니 그지역버스그춘해라는 친구가 야너 비지테 한번 나가봐라 그러는 거예요 브리트스가 탤런트 야 그게 뭐냐 저 몰랐거든요 진짜 이러이러한 경연이 있는데 뽑히면 돈 많이 벌어 돈 많이 번다는 건 이제 눈이 뒤집힌 거지 뽑힌다 생각도 안 했죠 물론 처음에 나가게 됐는데 한 명이 예스 받는 거예 1차에서 1차에서 제일 많이 떨어뜨리거든요 당연히 기대도 안 했죠 웨스트라이프의 노래를 했어요 I'm gonna say yes 그러는 거야 노래 잘하지도 않았는데 이러고 했죠 그게 특이했는지 예스를 주는 거야 그러더니 한 곡을 더 해보래요 그래서 그때 조음이크가 서울서울서울 서울 노래를 하니까 프로듀서 하는 얘기가 잠깐만 와보라고 앞에 거 부르지 말고 그 노래만 하래요 서울서울서울 서울, 우리말로 불렀는데 웨스트라이프 노래 하지 말래요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차가 있어요 그때는 다른 방으로 가서 이 차로 가서 그 노래만 했어요 그 노래만 했더니 이 프로듀서가 하는 얘기가 2차 다음에 3차, 4차, 5차까지 있거든요 그걸 다 오지 말라는 거야 본선으로 바로 나오래요 그때가 7월이었는데 그럼 나는 5개월 동안 마음 놓고 준비할 수 있잖아 본선 1차가 5차예요 TV 나오는 거 거기도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차 예선에서 준준교승까지 그냥 올라갔어요 그냥 굉장히 드문 경우거든요 거기까지 올라가기가 5만 대 1이에요 여기서 200만 명이 넘게 나오는데 220만 명그 준교승까지 5만 대1 되지 5만 대1 그거를 그냥 한 번에 올려준 거죠. 한 번에. 너무 쉽게. 그 거기서 근데 그날.